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닭가슴살 만두인데 맛있더라고요 아, 누워있는 노란 거요? 이거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이거 오렌지예요 이거 오렌지 오렌지. 저의 상큼함과맛 먹는 그런 녀석입니다. 아주 상큼한 친구예요. 저 또한 상큼하지 만? 아, 이 친구 또한 굉장한 상큼한 친구입니다. 맞아, 이 만두는 언제나 오라. 음. 아, 국물이 좀 부족하네. 아. 다 먹었어 국물, 국물 좀더 받아도 될까요? 그럼 잠시 놀고 계세요 여러분들끼리 손이 없어서 입으로 물고 들어왔네. 갑자기 왜 사랑해? 갑자기 사랑해? <웃음> 여러분 갑자기 사랑합니까? 나도 사랑해 저 친구는 뭘 자꾸 고소한데 제가 언제 <웃음> 마음을 훔쳤습니까? 전 마음을 훔치진 않았습니다 저격을 했지 빵이야 다 먹었어요 벌써. 아. 아쉽다 그래서 문만두를 더 갖고 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요? 전 메론 아 오렌지 앞에서 좀 미안하네 메론이 제일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 딸기랑 아 오렌지 앞에서 이건 예의가 아닌데 이거 막 화났잖아. 이잘안안 안, 안 까지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오렌지가 좋다 했으면 이거, 이 친구가 어, 잘까지게 이렇게 됐을 텐데 화가 많이 났네. 음. 안 돼요 이게 잘. 아까 잘 됐는데. 아 어, 오빠 안 아팠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살짝 아팠습니다. 예 조금 아팠고 음, 시속 어 2,000km로 달렸나 그때. 몇 킬로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암튼 예, 좀 느린 속도로 왔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예, 어, 연예인으로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고 예, 뭐 연예인을 가수로 아, 노래를 좀 해서 사람들 마음을 좀 한번 울려봐야겠다 해서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승천이요? 뭐 때가 되면은 승천해야죠. 사람에겐 다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밀어보세요. 때가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와요.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없잖아요. 예. 있으면 말이 안 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때가 예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 사람이 아니니다 우연아 나라 세요 무슨 나라 세울까요? 근육 자랑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근육을 이렇게 자랑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버리죠 화가 납니다 삼도 예? 보이세요? 화가 나요 근육자랑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와 버립니다